입니다. 네 바로 입술 필러를 리터치를 받아서 입술 여기가 롱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먼저 양의 말씀을 구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영상을 잠옷 바람으로 킨건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. 겨울 날씨고 엄청나게 건조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. 케 필수로 해야 되는 저만의 관리 비법 그리고 그 다음날 화장이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정말 리얼하게 정말 자기 전입니다. 더 씻고 머리를 관리기 전인데 대부분 이제 20대에서 30대 직장인 여성분들은 화장을 대부분 아침에 하시잖아요. 그래서 아침에 화장이잘 먹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전날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죠. 내가 화장을 잘 먹을 수 있는 피부 상태가 될수 있도록 그전날 자기 전에 케어를 먼저 해놓고 주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어 저는 이제 필링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사용하는데 겨울철에는 필링을 한 번에서 두번 정도 사용하시는 게 좋고 여름철에는 뭐세번 정도까지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일요일날 저녁에 자기 전에 이제 씻고 나서 얼굴이 좀 불려진 상태에서 목하고 나오면 좀 얼굴이 좀 모공도 열리고 하잖아요. 그래서그 상태에서 필링을 하고 지금 나왔거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그 패드 있죠. 앞머리 다시 내리면서 여기 이마 부분만 여드름이 좀 다시 생기고 있어요. 서이 부분을 좀더 관리를 잘 해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. 얼고결 따라서 패드로 먼저 닦아줍니다. 근데 네, 건조하다 싶을 때는 요거를 생략을 해주세요. 앰플을 발라줍니다. 유 제품 제가 요새 자주 쓰고 있는 건데 게디 뷰티에서 1위를 했던 제품이더라고요. 몰랐는데 닥터지의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이라고 해서 민감한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크림이에요. 수분 크림 볼 부분이랑 이마에 충분히 발라줍니다. 굴려주면서 이 다음에 한 단계를 저는 더 거칩니다. 이볼 부분이 굉장히 건조한 피부라서 볼도 그렇고 좀 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화장을 잘 먹으려면 여기가 촉촉하게 밤새 촉촉하게 관리가 잘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쓰는 게 요새 쓰는 게 라주 선인장 데일리 페이셜 크림입니다. 이 선인장 크림이 굉장히 수분을 보호를 해주는 크림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. 저는 다른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 제품을 샀는데 가격이 굉장히 혜자스럽습니다. 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. 굉장히 쫀쫀한 크림입니다. 이거를 올해만좀 건조한 부위 입가 이런 부분에만 한번더 자기 전에 올려줘요. 그리고 요 티존보이도 살짝 발랐습니다. 이렇게 밤새 촉촉한 피부를 유지시켜줘야 그 다음날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. 화장 대부분 아침에 하시는데 아침에 어떠한 길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우리가 뭔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래서 그 전날 자기 전에 데일리로 해서 루틴 케어를 잘 하시면 화장이 그 다음날 확실히 잘 먹거든요. 특히 그리고 저처럼 좀볼 부분적으로 건조하신 분들은 다른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자주 사용하시는 크림을 한번더 발라서 건조한 부위는 관리를 조금 더잘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크림은 굉장히 쫀쫀한 크림입니다. 가격이 진짜 저렴해서. 이 바르면 되게 수분의 보호막이 형성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이 정도. 바르고 나서, 시간이 지났다 싶으면, 떼줍니다. 여기서 물기를 한번더 흡수시켜주세요. 크림을 한번더 발라줍니다. 아까 발랐던 순이랑 쫀쫀 크림을 한번더 웨이브를 그려줘요. 이거 정말 건조하다고 저는 입 주변도. 딱 이상했어.